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같이 컨텐츠를 만들어볼 수 있는 툰타스틱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하려고 해요 툰타스틱 뭔가 되게 판타스틱한 건데 툰 웹툰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어플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한번 같이 다운로드 받아볼게요 자 스토어에 들어가서, 툰타스틱. 툰타스틱 영어로 쳐야 나오거든요? 툰타스틱, 그래서 영어로 쳐서 다운을 받고 있어요. 다운을 받는 동안 우리 한번 어떤 어플인지 볼까요? 아니, 설명도 열어놨네? 그럼 우리 그림 설명을 보자. <목소리> 자, 너의 목소리를 녹음하고, 애니메이트 유얼 카트, 너의 만화를 이렇게 막 애니메이트 하래요. 으흠. 애니메이션 움직이고 하나봐요. 여기 손가락이 있는 거 보니까 손으로 막 조작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 음. 음. 자, 그다음에 u 주얼 캐스트. 여기 캐릭터들이 엄청 많네. 얘네들을 선택하라는 것 같아. 아, 캐릭터가 이미 만들어져 있고 고를 수가 있네. 어, 되게 다양한데 음. 괴물도 있고 사람도 있고 뱀도 있어. 이거 봐. 뱀, 뱀도 아. 있어. 이렇게 해서 고르면 되나봐. 그래서 우리가 막. 연예인 캐스팅 하는 것처럼, 여기 애니메이션 세계 안에서 캐릭터를 음. 캐스팅하기. 어. 피크 세팅. 세팅. 세트장. 그치. 방송에 여러분, 세트장 이런 얘기 하죠. 여기도 다양한 배경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 막 무슨 문어 그림도 있고, 엄마야. 막 이런 배경, 각자의 배경들이 있어요. 모닥불도 있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디서 할지 정한 다음에, 정한 다음에, 어? 뭐 하겠지. 이건 뭐야? 캐릭터로 내가 그릴 수도 있나 봐. 드로잉 컬러 캐릭터. 오. 아 아까 생겼던. 애 솔직히 조금 못 생겼어. 내 스타일 아니야. 사람마다 <웃음> 그림체도 다르고 선호하는 것도 다르잖아. 그래 내가 그릴 수도 있고, 내가 그리면 더못 생겼을걸? 진짜. 다음에 그. 난 있는 걸로 할게. 어, 아 여기 보면 얘는 얘 얼굴을 여기다 넣네. 었 나도 내 사진 같은 거 넣고 싶다. 아. 사진 은어 사진.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만들 수도 있고, 나처럼 못하는 사람 여기 있는 거 쓰면 되는 거고. 음흠. 음. 그래서 Tell Any Story 아무 말이나 하래 음. 프로 아무 말로 그러세 아무... 개가 있어 어세 개가 뭐야? 쇼트 스토리 아 쇼트 응. 스토리 이거 three parts야 그리고 여기는 아아 파일... 아, 부분이 있네 응. three 서론 응. 기... 볼론 결론 어. 이런 거 얘는 다섯 개고 또 길게 할수 어, 일단 설명은 다 끝나 사진은 다본것 같은데 설치는 아직 안 됐어. 어. 용량이 좀 크네. 161메가. 와이파이에서 응. 해야지 안 그러면 이제 데이터 폭탄을 그러니까. 받을 네. 수가 있겠네요. 엘리 얼마나 좋길래, 이렇게 용량이. 응. 우리 그러면 여기 설명 영상을 한번 보도록 응. 하자. 응. 켜져라! 주배. <웃음> 오! 얘들이 만들어놓은 건가 봐. 아, 이렇게 대사를 녹음을 하는 건가 봐. 야, 진짜 애니메이션 잘 만들었어. <S> 아! 어, 아, 아, 아, 귀여워. 아, 이렇게 그린다고. 어, 맥, 녹음을 해서 대사를 녹음을 하고. <먹으라고>? 아, <S> 진짜 재밌겠다. 아, 맥, 로비. 음, 샷, <Fantastic>. 샷. <Yeah>. 오! 어 신나. <S> 빨리 만들고, 싶어 okay, 빨리. 어, 됐어. 열 개를 넣자. 오픈. 두둔 두둔 두둔 두둔 두둔 어, 구글에서 만든 아, 투파스. 웰컴이라 나와있네요. 컨티뉴 오른쪽걸 누를게요. 파스티 진짜 잘했어. 다 아유 이제 촬영장 같다. 대박. 그치? 그러면 우리 이제 새로 만들 거니까 플러스를 응. 눌러볼게요. 누르고. 어, 우리 와. 일단 숄트. 아, 어 숄트를 쇼트 한번 해보자. 이런 아, 쇼트니까 세 파트로 음. 처음에 비기닝 시작, 미들 중간, 엔드 끝 이렇게 세 가지로 음. 나눠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비기닝을 누르고 the beginning, where you introduce the characters and story. 캐릭터를 이제 설명을 해주고 이제 스토리 세팅을 하는 거래요 자 이거 뭐.. 아 아까 그 스피커 세트다 여기는 학교가 보네 학교 시라. 어.. 학교 <웃음> <또> 싫어 <웃음> 왜? <웃음> 아, 나도 이러시러? 싫어. 넘겨. 이거 뭐 빛. 우주 같은데? 우주. 우주. 오, 오, 뭐 발사 같은 것도 하는 것 같은데? 어, 옆에 것도 보자, 옆에 꽃. 알았어. 얘는 뭐야? 탐험, 탐험. 어, 얘는 별로 안 좋아해. <웃음> 해적, 해적, 나 어, 해적, 해적 좋아해, 뭐, 해적. 해적선. 해적선인가? 어, 해적선인가? 오, 호크선장 나오고. 음. 오, 이거 멋있네, 우리 이거. 아, 나 해적해야지, 응. 그러면 아 애드 캐릭터 캐릭터로 고를 수신나봐 여기 딱 보니까 해적 어, 있네 해적 꺼네 어 근데 나아 어, 근데 난 이런 해적 싫어 그럼 어떤 해적 난 다른 해적 다른 티피컬 해적 하지 어, 않을 거야 전형적인 해적 하기 어, 싫을 거야 나 월메이드 할래 <웃음> 어딨어 이너. 이거 할래 아이너가 어, 월메이드야 어. <웃음> <웃음> 아 이거 못해 <웃음> 너 해적을 없애 일단 해적... 해적 너너뭐 할래 나는 이 없어 응. 나는 응. 응. 이 해적선에 엄청 멋있는.. 훈남 왕자님 엄청 멋있는.. 뭐 없냐? 멋있는 게 하나도 없어 네가 그려 멋있는 서람 어, 아, 그럼 안 멋있어져 어나 엄청 멋있는 치타를 할래 오! 야! 진치 잘생겼어 <웃음> 된가? 거 됐네 응. 그럼 어떡해? 이제 이름은 우리가가... 못 정해 이름? 이름? 캐릭터 이름. 이름? 아, 어, 저 어. 이제 붓을 넣러볼까 응. 이거 뭐라고 할까? 응. 머리 색깔 바꿀래? 응, 바꿀래. 핑크 싫어. 뭐? 그러면 핑크 싫어. 핑크 싫어. 나 바다색 할래, 바다색. 이걸로. 어! 어! 예쁜데? 별로 안 예쁘지만 그냥 가자. 어, 꼬리도 바꿀 수 있어? 그럼. 안 바꿔줘. 안 바꿔지네. 으! 그냥 가. 응. 이름 뭐해? 어. <웃음> 유자. <웃음> 유자. <웃음> 유자. <웃음> 그래, 유자로 해. 어. <웃음> 유자. 유자. <웃음> 완료. 어, 됐어. 오케이, okay, 리 어, 나야? 응. 나는, 응. 치타. 치타는 원래, 치타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하늘색이었어. 진짜? 응. 진짜 아니면 너도 말한 거야? 아유, 말이 되는 소리를. <웃음> 야, 진짜 같지 말아, 너. 어, 어, 얘는 허타, 허타. <웃음> 진짜, 허타. 진짜 어지 말아. 우와. 되게 징그러워. <웃음> 너 지금 나한테 징그럽다고 그랬어? 야, 아, 어, 근데 이건 멋있다. 어, 멋있긴 근데 아까 그 동그라미가. 어, 나는 됐어.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그럼 어디 처음에 어딨냐. 나는 치타는 잠을 자고 있었으면 좋겠어. 어. 잠, 못 누워. 음. 못 누워 있네. 그 정도까지는 해줄 수 없네, 얘가아 더블 클그러면 자세가 바뀌네. 우와, 나도 오. 어떤 자수를 벗긴 지 보고 싶. 어오 대박, 오, 대박, 너무 예뻐. 대박, 대박. 대박. 야, 우리 그럼 바다로 가자. 어 바다, 어, 나나난 뭐나 인어니까. 응 바다로 가, 헤엄을 쳐. 애, 밑에 상어도 있어. 상어도 있어? 어. 아 그럼 여기서 야모닥부 생선 고 먹자. 어 대박. 네. 생선 고. 치타랑 인어랑 친구야. 어 맞아, 응. 우리 친구야. 응. 그럼 여름 안에서치타가 이거 어, 상어, 상어 가야겠게 내가 이기지? 아 진짜? 어 기다려 자 세팅을 시, 시작을 할게요 으흠. 어 뒤에 화선와 아, 이렇게 세팅을 열 이렇게 스타트 열신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배고프다 배고파 배고파 멍, 멍. 아, 멍멍 아 멍멍이 멍멍. 고기가 구워지고 있다 고기를 먹으면 돼 거의 구워졌어 내가 어. 잡아온 생선이야 너가 생선 잡았어? 어, 내가 잡았어. 우와, 뭐, 치타가 생선도 잡아? 어, 조용히 하고 먹기다 해. <웃음> 아, 버터였지, 미안. 오. 배고프다. 배고파. 배고파. 어, 이거 뭐야? 셋더 모드 분위기를 <웃음> 설정하래. <웃음> 아. <웃음> 우리 녹음하게 나오고 있어. 고기가 구워지고 있다. 고기를 먹으면 돼. 그럼 이거 어, 음악이다. 배경 음악이 나오는 거 배경 음악? 오, 되게 즐거운 캐일 걸 느라면서 거의 구워졌어. 내가 어, 잡아오기로 했어. 그래, 너가 생선 잡았어? 어, 지금 우리가 대사도 녹음하고, 막 음악까지 설정을 했어요. 그럼 우리 미들, 어, 이제, 이제 벌써 본론은 어. 넘어왔어. 벌써 우리 3분의 1을 끝났어. <미러> 뭔가가 벌어지고, 프로그램 아, 생기네. 문제 문제가 생겨. 음. 자, 그럼 문제는, 문제는 생각났어요. 시작하네요. 피커 스팅 아, 그대로 상침하네. 하면 되겠또 다른 애 추가할까? 상어 어때? 상어, 어, 상어. 이상어 상어 모양의 해적이야. 우와. 상해. 응. 음. 그러면 우리 아까 밥 먹고 있었으니까 밑으로 내려가자. 오. 저 내려가고 우리 여기 있었어 근데 걔가 아까 쳐들어온 거야 어때 응, 음, 아주 좋아. 여기 있는 상어가 음 얘였던 거지 어. 얘가물로 올라오면 이렇게 돼 어, 어인족 얘를... 어인족 <웃음> <웃음> 잠깐 숨겨놓고 어. 시작? 시작하러 하자 음 냠냠 냠냠 냠냠 냠냠 냠냠 냠냠 냠냠 냠냠 냠냠 냠 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와아 yeah! <웃음> 나는... 조스다 너희들이 생선을 먹고 배불러하는 너희들을 먹으러 왔다! 용서하지 않겠다! 묘기! <웃음> <웃음> 그런다고 조스가 도망가? 나처럼 해야지! <웃음> 어 어디였어? 어어 예! 어뭐 아파? 사다리를 타고 도망가. 사다리를 여기, 타고 도망가자. 여기. 여기 그만하고 올라와. 올라왔어. 으, 나도 못 알아갈 것 같아. 우우우올야 안돼! 올 안돼. 자 여기! 자우여만해기 그만해. 우우우우우우 아, 어, 뭐야, 이거? 아, 진짜 웃겨. 아또 배경음악 음. 선택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별로 이미션 챙겨야 돼. 어, 괜찮아. 엔드야, 해나가. 엔드. 엔드. 자, 이거, 결말 어 DL. 끝이라는 거지. 결말 어떻게 될까? 결말. 응, 결말은. 오! 아, 여기까지 따라와서 이제 어떡하지? 자, 어쩔 수 없어. 설득하는 수밖에. 뚝뚝뚝뚝똑 <끌> <끌> <끌> 같이 는사람 <눈> 만드네. <끌> 무슨 소리야! 상어는 눈사람 따위 만들지 않아! 묘기! 묘기! 같이 묘기를 부릴래? 따라해봐. 묘기! 묘기! 자, 묘기! 묘기! 행복하게 묘기를 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안녕! 진짜. 이게 뭐야? 이거 뭐해? 자 우리 이제 완성된 어, 영화를 한번, 한번 봐야되나? 나 정말 보고싶어. 어, 난 보기 싫어. <웃음> 나 너무 보고싶어. 너무 궁금해. <웃음> 어, 피니시를 누르면 되나 봐. 끝이라는 피니시를 자, 그러면 아, 제목을 파이팅. 정해줄까요? 어, 제목은? 뭐어 화합. 조스. 조스라고 하자. 조스. 조스 허세임TV. 음. 음. 같이 있는 사람만들 어, <웃음> 아 그래, 우리 아마 겨울한 것 같은 것도 우리가 만들 수 있겠다. 어, 아, 나 어떻게 너무 해보고 싶어. 그거 다음에 하자. 어, 그래. 오늘은 너무 허접했다. 오, 우리 작품. 보자. 응, 스 보자, 조스. 보자, 조스. 응. 오, 조스. 있었는데? 오, 음악도 <웃음> 괜찮아. 배고프다, 배고파. 배고파. 아, 엄마, 엄마. <웃음> 다음에 대사를 <이렇게 웃음> 정해놓고 너, 딱 그걸 해야겠 해야 어 내가 잡았어. 뭐 치타고 생선도 잡고어 조용히 하고 먹기 나의. 치타 무이냐 어. 어 벌론이 됐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가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잘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야야 뭐야? 죽었어? 아니네. 야, 사다리를 타고 도망가. 사다리를 타 도망가. <웃음> 여기 그만해. 아, 올라와. 올라왔어. <웃음> 으, 나도 못 알아할 것 같아. 아, 긴장감 넘쳐. 재밌는데? 올라갈 거야? 안 돼! 올라가자. 뭐가 <웃음> 여기. 여기. <웃음> 아, 진짜 웃겨 아기리영기요 여기요, 여기뮤기요여기뮤기뮤기요기요기요 여기요, 여기요, 여기요, 여기 여기요, 여기요, 여기요, 여기요, 우기요 여기요, 여기요, 여기요, 여기요, 여기요, 여기요, 여기요, 여기요, 여기요, 여기요, 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 우와, 그걸 툰타스틱 짠데? 여러분 툰타스틱 너무 재밌죠? 나또 만들거야 자 우리 <웃음> 다음 시간에 나또 재미있게 요즘은 각본을 짜가지고 같이 만들어볼거야 우리도 아 우리가 짤까? 아니면 같이 짤까? 아직은 해? 시청자가 별로 없으니까 우리가 짤게요 음. 다음에 <웃음> 시청자가 말하지면 같이 만들어보는걸 해요 <웃음>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영화 같이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 <웃음>